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기업의 성장과 실패, 소셜벤처의 성공 전략, 소셜벤처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의 성장 단계를 설명할 수 있고, 소셜벤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의 성공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조직의 성장단계 이론을 보면 조직의 성장은 창업, 집단공동체, 공식화, 정교화의 네단계를 거치며 성장기의 변혁기의 순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기업은 성장기에는 창의성, 명확한 업무 지시, 외적 조정, 통제 시스템의 정교화 팀워크의 형성 등의 순기능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각 성장기마다 뒤따르는 변혁기에는 리더십의 필요성, 권한 이양과 통제의 필요, 지나친 관료주의, 재활의 필요 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영상의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경영상의 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몰락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창업기업은 각 성장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원천기술의 개발, 시제품의 개발, 제품의 양산, 인류상품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즉, 각 단계마다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 단계별로 신생기업이 경험하게 되는 재원의 부족을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은 이 시기들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성장의 사다리를 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스타트업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창업기업의 39.9%는 창업 후 1년 만에 문을 닫으며 활동기업의 5년 생존률은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창업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미국 벤처캐피털 전문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는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타트업 실패 원인 20가지를 가려냈는데요.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위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해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창업자 자신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달리 지나치게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나 제품 서비스의 질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의 반응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등이 스타트업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탑 o p 2 0중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결국 시장으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공 열쇠도 결국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큐어 헬스케어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의 교도소 의료 사업에 참여했던 촉망받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2006년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진행된 시큐어 헬스케어의 교도소 재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시큐어 헬스케어의 서비스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만족도가 높았죠. 그러나 2009년 정부와의 3년 연장 계약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자발적인 폐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외주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재협상이 불가능한 확정된 금액이었던 반면 시큐어 헬스케어가 부담하는 초과 근무수당 등의 인건비 비용은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모델이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티몬스 모델에 따르면 창업기의 신생 소셜벤처의 성공은 치밀한 사업계획을 축으로 기회, 창업가, 그리고 자원이라는 핵심 3요소를 잘 조화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초창기를 넘어가면 성공의 원동력은 달라지는데 성장기부터는 조직을 바탕으로 리더십, 네트워크, 자원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럼 기업을 유지시키는 법칙으로 잘 알려진 안나 까렌이나의 법칙을 잠시 살펴볼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의 첫 구절입니다 총균쇠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제네드 다이아몬드는 흔히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안나카레니라의법칙입니다 상업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성장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중간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실패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 아이템,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 탁월한 마케팅, 자금 조달 능력, 원만한 조직 문화 등 여러 요인들을 갖춰야 합니다. 이중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성공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나가렌이나 법칙을 유념하여 혹시 조직을 실패로 이끄는 요인이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셜벤처를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원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란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협동, 수단,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조직의 관리는 인적자원의 관리, 조직문화관리, 조직진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리더인 창업가가 성장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업가와 관리자 그리고 창업가정 리더는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기회를 찾아 위험을 감수하는 반면 관리자는 계획 조직 통제 활동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가정 리더는 어떨까요 그는 조직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 둘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셜벤처의 창업가는 창업과정 리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셜벤처를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원동력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듯 소셜벤처의 리더와 조직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또 훌륭한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셜벤처의 창업가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의 구성원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계생단, 즉 달을 빌려 알을 낳는다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차계생단의 지혜로 성장한 소셜벤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벤처 점프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 청소년들, 대학생 선생님들, 3040 전문직 멘토단의 삼각구조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포용력 있는 리더를 키우자라는 취지로 2011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20여 명의 대학생 선생님으로 시작한 소규모 단체였지만 점차 사업 모델이 인정받기 시작하자 과감하게 새로운 파트너를 통한 기회의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분의 PPP 모델을 제안하여 2013년 H점프스쿨로 새롭게 탄생시켰는데요. 그 원동력은 현대자동차와 서울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연간 100여 명의 대학생 선생님들을 선발하여 매년 1,000여 명의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모기업인 점프는 제2, 제3의 H 점프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소셜 벤처의 핵심 원동력 네 번째는 자원입니다. 소셜벤처 창업가에게 사업 초기의 자원으로는 무형자원인 인적자원과 유형자원인 금융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회사의 실질적인 성패가 걸려있는 현금 흐름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댓글도 소셜 댓글이란 이름으로 SNS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셜 댓글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CG온입니다. 2007년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자 탄생한 CG온은 여럿이 행차고 끝에 소셜 댓글 플랫폼인 라이브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CG온은 해마다 매출을 크게 신장하고 있고 사업 가능성도 인정받아 해외 투자가는 물론 엔젤투자가, 기관투자가 등에서 모두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 g 온에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고객사가 많이 늘어서 댓글 관리 서버를 대폭 늘려야 했는데요. 때마침 고객사가 줄 돈을 제때 주지 않아 2, 3개월 현금 관리 및 현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협조로 월급과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족 같은 직원 문화는 CGO 의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CGO는 소통을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문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